오랜만입니다. 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주입니다. 와. <웃음> <웃음> 어, 이게 얼마만이죠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어? 약간 이상한 기분인데. <웃음> 네, 첫 처음으로 녹음하는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웃음> 이제 청취자분들께, 네. 우리가. <웃음> 개명을 했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와, 세상에. <웃음> 설패미에 설치라에서 네. 폭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와, 와 저희가 조금 창피한 네. 일이 있어가지고, <웃음> 휴식기를 <웃음> 가졌잖아요. 그쵸. 정비도 좀 하고.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되게 네. 고심해서 지은 이름이죠. 맞아. 폭언 뜻이 뭐죠? 남복하게 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남복하게 말하자. 우리도. 아, 근 우리가 막막이조팔조팔 이후 에비디즘 후장 걸레노마 <웃음> 이렇게 <웃음> 얘기하진 않아도. 네. <웃음> 우리가 되게 사실 전 되게 고상하게 말하는 편 아닌가요? 우리는? 그럼요, 음, 되게 고품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쌍욕도 안 하고 이렇게 교양 있게 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꾸 에비디진 새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 이름을 네 이름을 포건으로 하고 고아 새끼들한테 이제 막말하는 <웃음> 걸로 <웃음> <웃음> <웃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욕을. <웃음> 맞아요. 이런 너덜호장들에게. <웃음> 그러니까요. 호장 <웃음> 다 따인 것들이 똥 냄새 나요. <웃음> <웃음> 다음으로 넘어가죠. 얼마 전에 트위터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었잖아요. 네. 설팸이 설치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거나 아니면 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유튜브 커뮤니티에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 네. 좋아요가 1 4 6 개가 넘어가서 저는 좀 감동을 했었는데 저 정말 감동을 했고 주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비온을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책 리뷰 방송, 연안동수법 관련해서 정치 관련 얘기, 또 여성의 일, 체육계 미투, 돈에 관련해서 약물, 카르텔, 주거 문제, 결혼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금 이슈 중인 게 남성 약물 카르텔? 네. 네. 클럽과 공권력이 유착한 사건인데, 네. 어, 웹하드 카르텔이랑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는 <웃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고. 음, 저는 보면서 약간 느낀 건데, 경제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돈에 관련된 이야기, 뭐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댓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를 힘줘산 다음에 <웃음> 경제 전문의를 네.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네. 네. 근데 네. 네. 확실히 우리는 비혼의제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우리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혼의제들이 아닌가. 주거 문제도 그렇고 동일임금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기혼여성에 대한 의제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네. 이번 사실 이 1화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비혼여성이 굉장히 많이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쩌겠어요. 우리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그럼요. <웃음> 앞으로에 이어지는 회차들은 아무래도 비혼여성 의제에 좀 집중한 회차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화부터 준비를 했죠. 네. <웃음> 가장, 지난 시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웃음> <웃음> 그말빨지시는것 네, 같아요. 대본을 준비해주신 <웃음> 열이 확 오르고 있는데 마스님께서 한번 네. 지난방 그 시즌2 때 설페미의 네. <웃음> 가난한 우리, 가난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짧게 훑는 식으로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인상 깊게 들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방송으로 비운 여성과 빈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자 네. 왔습니다. 한번더 얘기하고 그때 네. 그 방송에서 놓쳤던 얘기들을 좀 보충하려고 이 네. 주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방송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지난 방송의 핵심은 이제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처음에 짚고 넘어갔었어요. 네. 빈곤의 여성화란 무엇이냐? 했을 때 빈곤의 정도에 성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빈곤율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인구로 치면 전체 빈곤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고, 가구로 쳐도 빈곤 가구 절반 이상이 여성 가구주예요. 네. 이런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IMF 직후인 98년도부터 관측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1970년대 미국과 98년도 한국에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가 출현을 했다는 점인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복지정책이나 뭐 사회 형평화 정책을 중요시했던 이전에 비해 자유경제 질서를 다시 중요시하고 이제 정말 복지나 평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자유의 문제로 좀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경제 질서가 움직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한참 흑인이나 여성,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실행을 하다가, 이때쯤부터 경제공황이 다시 왔죠. 음,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환 위기가 터졌죠. 네. 물론 한국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기 직전부터 신자유주의적인 변화가 살짝 살짝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경제 질서나 자유 경제 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동 운동이 외환위기 직전까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음. 근데 이제 외환위기가 지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 움직임 하에서 노동 문제가 이제 확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다 전반적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도 약자인데 그 약자 안에서 약자인 여성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음. 가장 먼저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외환이기 때문에 가장이 몰락했고 여성 또한 빈곤화가 이루어지면서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게 가시적으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음, 네. 네. 이 여성의 그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많아지고 그만큼 사회진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여성들이 많아졌었기 때문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네.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노년층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현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모두 잠재적 빈곤 상태다. 네. 뭐, 네. 특히 지금의 비혼을 외치는 우리 세대들은 더큰 빈곤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게그 지난 방송의 기본 네. 골조였고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혼은 현실이다. 네. 우리는 굴러떨어질 네.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비혼 첫 세대 사실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시, 생각이 했는데 비혼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네. 우리가 선언하는, 지금 반혼이라는 단어어 워딩도 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선언하는 비혼과 이전 세대들이 말하는 비혼에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좀 들었거든요. 었 네네. 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이전까지 이야기했었던 비혼은 그냥 네. 남편 안 만나겠다, 시댁, 뭐 장인어른, 장모 싫다. 음. 이런 식으로 그냥 난 그래서 결혼 안 할래 라는 개념의 비혼이었다면 지금 말하는 반혼이라는 개념은 음. 결혼에 반대하고 가부장제에 맞춰 싸우겠다 라는 네. 좀더 직접적이고 좀더 대항적인 개념이라고 볼수 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네.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동거인은 있지만 우리는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비혼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동거하는 네. 남성은 있고, 네. 결혼만 아, 하지 않았을 네. 뿐인. 네.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비혼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 아예 네. 남성 권력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네. 그래서 이런 비혼에 대한 개념 차이도 있어서 네. 아무래도 기존 서적이나 논문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던 비혼과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할 비혼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네. 미리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비혼 첫 세대라고 명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를. 네. 그래서 우리가 마련해야 될, 후대의 비혼 세대들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거의 법적 기반에 대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이기 때문에 <웃음> 네, 아무래도 <웃음> 네, 아무런 <웃음> 법이 없죠. 아니요. 이 대본 준비하시나서 서주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지금 약간 얼어 계세요. <웃음> 왜 그러죠? <웃음> 저 녹음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웃음>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웃음> 시즌 1 이후로 저는 처음 오거든요. <웃음> <웃음> 녹음 전에 진짜 호탕하게 막 웃으시다가 <웃음> 갑자기 <웃음> 녹음 시작하자마자 이어폰 계속 떨어뜨리고 시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아니 왜 이러죠? 여성은 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근데 이게 그전 네.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여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빈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가부장제에 있는 이상 여성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네. 아주 중요한 논지죠. 이거를 거의 남성들이 무시를 하고 있지만, 가부장제는 여성을 주체로 생각하지 를 않아요. 네. 그 여성은 네.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다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에만 만족하도록 온 사회가 사회화를 시켜요.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웃음> 맞아요. 하늘하늘한 치마 입고 구두 네. 신고 화장 요즘에는 여자애들이 어린애들이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유치원생을 어. 위한 화장품 세트가 노, 네. 장난감으로 나오는 세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왜 보조적인 역할로 사회하는 거야?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일단 행동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지 입고 그렇죠. 운동화 신고 운동, 운동장 뛰어다니는 남자애들이랑 치마 입고 구두 신고 앉아서 속꿉놀이해야 되는 여자애들이랑은 <웃음> 행동 반경이 달라지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남자 옆에 서서, 약간 주변적인 위치에 서서 맞아요. 남자를 위해서 내가 길을 살려줘야지, 내가 좀더 예뻐 보이게 되어야지 약간 트로피 같은 역할이 되도록 스스로가 맞아요 그 세뇌를 하게 되고 네 근데 그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자기가 자각하지도 못하던 때부터 이미 네.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화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간다고 해도 고용이 안정되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임금 또한 최악이죠. 최악으로 떨어지는. <웃음> 그런데 이렇게 그 불안한 고용 쪽에서 노동 시장에 나간 여성이 결국 그 사회가 부여한 여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코르셋이라고 부르는 <웃음> 거기에 이제 목을 메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모든 구조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여성이 선택하는 길은 또 다시 가부장지 안으로 들어가는 결혼이라는 네. 제도를 선택하게 네. 사회가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맞아. 결국 되게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여성이 계속 갈리는 거예요. 남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갈리는 맞아요. 구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태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는 여성들이 네. 있어요. 성별감별 네. 낙태라고. 네. 1970년대쯤 네. 부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리고 노태우 정권 이렇게 쭉... 그, 남성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도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제 네. 가정을 이어야 하는 건 아들이니 딸을 낙태를 시키자. 네.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하나 만나도 충분하다. 음. 이런 기조를 걸고 여성을, 여성 유전자를 달고 나온 아이들을 다 낙태를 시켰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이제 남성 형제들을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내조를 하는 역할로. 사실 그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 하나를 기르는 사회가 사, 이 사회 전체가 그 여성아 여성 여자 아이들에게는 물적 심리적 자원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물적 심리적 자원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엄청 먼 얘기가 아닌 게 너는 너 재수 못 시켜줘. 아. 현역대 가. 그러니까 낮춰졌어. 응. 이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지방 사시는 분들이면 너 서울 가면 자취도 해야 되고 또 여자애가 서울까지 아 근처 대학교 가 이런 거 되게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맞아요. 많이 지금 고3이신 여성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예전에는 남자 형제 가사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대학에 진학을 한다던가 네. 근데 그게 지금도 없다고는 말을 할수 없잖아요 그럼요. 유학도 낑겨서 간다던가. 아. 그렇죠. 이런 네. 교육계의박탈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래도 여성은 안정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이라는 건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가 반발하지 않는 선택을 할도록 길러지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그런 부수적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고 네. 이때 박탈당한 이 여성의 기회는 모두 남성 보충하는 자제로 변합니다. 네. 네. 이런 사회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 있죠.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웃음> 남성 부양자 모델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국가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성별 역할 분담을 아주 뚜렷하게 해요. 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여자는 보호와 돌봄, 남성은 생산과 소득을 맞는데 가사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음. 가사를 노동의 범위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건데 이 구조가 정해놓은 이 여성노동의 특징은 그대로 여성 임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웃음> 대규모 노동 신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계는 이 노동 활동은 남성 배우자의 생계 보조 수단으로만 간주되고 네. 또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이루는 직종은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저임금과 네. 비정규직 문제에 더불어 노동 시장 구조가 남성 노동 시장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네.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건데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뭐 알바 하듯이 자기의 생계 수단을 1년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 직장들이 굉장히 직종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받기도 어렵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그 여성 노동자들 문제에 더 덧붙여져 있죠. 근데 이 여성 노동자가 하는 이 임시직,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 보상 수준이 남성 일용직, 남성 임시직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해서 사실상 미취업이 미취업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네. 그런 경제 상태를 지니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그런 인식이 한몫을 해요. 여성의 임금에 붙여지는 부업 반찬값 음. 생계형 저임금을 당연, 당연하게 만드는 이런 반찬값 벌러 나왔죠. 뭐 이거라도 해서 뭐애 학원비라도 네. 하나 이런 거. 애 보긴 좀 그러니까 그냥 부업하러 나왔어요. 약간 그럼. 이런 식의. 근데 사실 그 얼마 전에, 아, 얼마 전 아니고, 네. 예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말 중에 네. 한국은 야구르트 아줌마마저 영어를 너무 잘한다? 아 근데 그걸 마치 자랑처럼 쓴 글이 되게 커뮤니티에 많이 도는 걸 봤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웃음> 그건 창피한 그 거죠.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고수준의 그 영어 회화 능력을 가진 여성도 야구르트 판매원으로 해야 만드는, 그 여성마저 야구르트 판매원으로 만드는 사회구조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한 번에 알수 있는데, 네. <웃음> 역시 이걸, 아, 역시 한국은 대단해라고 착잡을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웃음> 그 생각 없는 애들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나 잘한다, 이해 예, 이런 생각으로 착잡하는 건가요? 네. 아, 역시 어메이징 코리아 이런 느낌이어서 보면서 빠지지. 좀, 와. <웃음> 이게, <웃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 남초와 여초 사이의 지능 차이가 너무 심하다. 맞아요. 우리는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가면서 걔네 밑에 장작으로 깔리는데, 근데도 걔네는 그 수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개빡친다 이거죠. 그 수준밖에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웹하드 카르텔, 약물 카르텔 <웃음>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유당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음> 아, 저 우유당번 우유 완전 에이스였는데. 25년 살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성차별 사례가 초등학교 때 우유당번이라는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죠. 자기가 말하고도 이게 문제인 걸 몰랐다는 게 제일 큰그포인트죠 그거 아마... 보셨나요? 그, 남초에서 만든 여, 남성, 여성혐오, 남성혐오, 피라미드. 네. 여초에서 만들었던 피라미드에 아, 남초가 네. 남성혐오 내용을 덧붙인 걸를 제발 추천해 봤거든요. 네. 근데 여초, 그, 처음에 원본은 여성혐오 제일 위가 네. 제노사이드였어, 페미사이드였는데, 네. 남초에서 덧붙인 제일 위 꼭대기는 남성과 결혼하지 않음이었어요. <웃음> 그리고 그 밑에 버린다. 중간층 네네. 그 밑에 중간층에 우리가 뭐 간간 성차별 뭐 취업의 차별 이런 게쭉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는 그 사이에 뭐한 남충이라고 욕함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웃음> 정리 <정말. 웃음> 그러니까 인권 운동과 기분 운동을 그러니까 기분이즘이라고 하죠. 내 기분 상하게 하는 게 여자라서 죽는 것보다 더 빡친다 이거죠. 네. 저, 저 이거 하나 얘기도 해된 거. <웃음> 네. <웃음> 뭔 <웃음> 아니 이게 네. 그 처음에 남쪽 카페에서 돌기 전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안티페미 그뭐 그때 남성연대 네. 그 네. 오픈 카톡방에서 네. 이게 되게 아. 많이 다다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걸 채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네. 그때 그 뭐지 염탐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프라치였군요. <웃음> 제가 거기서 <웃음> 프라치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서 막뭐 그 당하는 차별 중에서 여자들이 내 아이를 낙태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보면 화장실 보면 여기에 피 이렇게 한거 봤냐고 워마드 애들이 진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네? <웃음> 그래서 제가 <웃음> 여기서 그거 주작이라고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진짜 팩트부터 다시 체크하러 착. 팩트부터 다시 체크하고 오라고 이 얘기 계속했다가 강조당했네 아, <웃음> 팩트 체크하라는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자족자네요? <웃음> 그 <웃음> 얘기하고 잘렸어요. 너무 웃겨요. <웃음> 그때 진짜 남자인척 굉장히 잘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우유당범 분께서 지금 네. 고소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 뭘로 아.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네, 기본권을 음. 상하게 한 죄. 그럼요. 근데 <웃음> 사실 저는 음. 길 가다가 이만한 남자애들만 봐도 짜증이 나요. 제가 맞아요. 제가 겨우 7, 8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애들을 짓밟고 저까지 컸을까 생각을 하면 개빡치죠. 아, 진짜 미안한데 그 전철 기다리고 있으면 확 밀어버리고 싶거든요? 네. <웃음> <웃음> 더 크기 전에 <웃음> 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얘가 크면 우유당반이 되고 더 크면 <웃음> 생숙이 징징남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지윤이도 있죠. <웃음> 아니면 90년생 지윤이가 되던가. 그래서 아이 얘기 왜 했냐면 <웃음> <웃음> 웃으시라고. 와 <웃음> 아, 저는 그피라이드를 보고 기가 을했거든요 얘네가 아 멍청한 건 알았는데 그그 그 바로 옆에 써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해 준가? 베미사이드가 바로 옆에 써 있는데 그게 뭐죠? 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유당번 사태를 보고 아 그럴만하다. 그렇죠. 내가 너무 아, 내가 너무 올려치기 했다. 내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진짜 내가 반성했습니다. 그 우유 우유 박스 들고 올라오는 건 힘들지만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이란 이유로 회장단신 부회장하고 뭐 달리기 이런 대회에서 다 떨어지고. 진짜 <웃음>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우유당번이었거든요. <웃음> 그래요. 우유당번 이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봐봐요. 교무실에다가 꽃 꽂아놓고 거기 화분에 다물 주고, 물 떠다 주고, 선생님한테 애교 떨어야 되고,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여자 거죠. 여자 거죠. 하, 근데 회장 못하고 부회장해야 되고. 선생이랑 자댕이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있는 데서 누가 우유당버? 피해를 당하냐고요. 우유당보 <웃음> 그러니까 개가리가 꽃길인 건 알겠는데, 정치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은데 네, 눈치를 맞아요. 좀 기르시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 결국 이 남성부양자 모델이 <웃음> <근데> 아주 <웃음> 갑자기, 갑자기 많이 돌아갔네요. <웃음> 네. <웃음> 갑자기 본론으로 빨리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진짜 심한 말할것 같아서 고소당하면 안 되잖아요. <웃음> 그래서.. 그.. 어디까지 해야겠죠? <웃음> 약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웃음> 전철에서 밀어버린다 이후로 모든 걸 <웃음> 잊은 것 같아요. 님도 밀린 거 아니죠? <웃음> 너무 속마음을 얘기해가 <웃음> 지금. 어쨌든 나, 나, 남성 부양자 모델이 이렇게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인 가구가 월평균 소득이 342만원인데 반해서 여성 가구주, 그러니까 여성이 가구주, 모자 가구나 아니면 여성 한국, 한부모 가구 모두 포함하는 그 여성 가구주인 가구의 월평등 소득은 194만원. 음. 194만원과 342만원이죠. <웃음> 그리고 남성 가구주 빈곤율은 7%예요. 반면에 여성 가구주 문, 빈곤율은 21%, 세배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가가 어떻게 여성을 갈아놓고 남성이 가부장적 가족을 격상시키려고 지지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네. 남성이 생계를 부양한다는 그 가부장제에서 만들어 놓는 역할. 그 역할을 국가, 국가가 수호해 주기 위해서 네. 여성들의 임금을 빼앗아서 남성들에게 모두 갖다 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게 <웃음> 이 빈곤 문제에 전혀 해결책이 못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네. 지금. 그렇죠. 네. 이 여성노동이랑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최근에 트위터에서 되게 어 추천하는 도서 중에 하나가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박정희 정권 때 1970년대 그때 여성노동운동 여성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운 좋게 그 책을 구했어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발췌를 하자면 박정희 군정 때 여성노동자들이 다 평화시장에 있었죠. 네. 평화시장 다들 알고 있는 그 열악한 노동환경의 그 장소인데 이때 박정희 군정 당시까지만 해도 유교문화가 거의 지배를 네.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죠. 그렇죠. 그냥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교육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남성 형제 너희 오빠 너희 남동생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러면서 모두 희생을 당했어야 했고 네. 이렇게 박정희가 이제 이끌어가는 경공업이나 뭐 이, 추후에 나올 중학 공업 이런 남성 중심적인 산업에서 노동력의 일부를 바쳐야 했고 네. 이러면서도 진짜 희생을 당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 왔어야 했다는 그런 여성 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어느 산업에 있었냐고 생각을 하면 이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섬유나 의류 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도 책에서 나와 있었는데 중간 노동자를 기준으로 7,500원. 음. 이게 얼마인지 감이 좀안 오기는 하죠. 우리가 이때랑은 물가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달러로 치환하면 이때 15달러라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서 가족한테 돈 보내고 뭐 고향에 한번 갔다 오고 옷 사고 뭐 생필품 다 사고 남은 돈은 500원. 500원으로 용돈 받아서 살았다. 라고 음. 나와 있는데 평화 시장에서 그 17시간 가까이 허리 펴지 못하는 곳에서 먼지 다 맡으면서 일하고 그리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또 하고 그렇게 쉬다 생활을 했어야 했죠. 근데 이때 평화시장에서 나왔던 노동운동들과 박정희 정권 때 YH 무역사건이라고 그 무역회사 갑자기 문을 닫아서 이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YH 무역사건이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987년 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창립이 되었었고 이러면서 여성노동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노동운동도 같이 탄력을 받았었죠. 네. 95년에 우리가 알, 잘 알고 있는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96년에는 대규모의 노동총파업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노동운동들이 있고 노동자들의 위치는 격상을 하지만 여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언제나 주변자의 위치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여성 노동 시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고 이 노동 시장과 여성 노동에 대한 이 취급은 아직까지도 나아지지 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 여성 노동자와 여, 여성 노동 운동에 대해서 전혀 과시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전태일은 네. 알아도 <웃음> 이소서은 이 모르죠. 이런 전태일이 분신한 건다 아는데 여성노동자들 대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었는데 우하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그 남성부양자 모델 설명하면서 네. 그 여성은 보호와 돌, 돌봄을 담당해야 했고 이런 구조가 정해놓은 여성노동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음 생계보조수단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네. 그 1970년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19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라디컬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자 아니면 은 남성과 가사노동을 분담을 하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들어왔어요. 근데 가사노동에서 해방이 됐으니 이 가사노동들이 다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 혹은 감정노동 시장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졌고 여성들은 여기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성들은 가족공동체에서 네. 수행했어야 될 역할을 국가공동체라는 큰 범위 안에서 다시 수행을 하게 되죠. 음.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거. 네. 그, 하지만 이 임금도 너무 네. 최악, 최악의, 완전 열악한, 최악이죠. 네 진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돌봄 노동과 감정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서 감다, 가담을 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맞벌이를 하기 시작했다. 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의미인데 그에 반해서 노동량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집안일도 하고 밖에서 일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에 여성들은 노동을 더 많이 착취당하면서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아까 마스님 말씀 중에 네. 그 여성이 가족, 가족 공동체에서 했던 돌봄 노동, 네. 감정 노동이 밖으로 나가서 그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는 게 네. 그런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이? 하자면,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지금 국가산업으로 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네. 근데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기혼여성한테 수당의 일부를 부담을 대신 해주고, 이제 그반 정도 되는 부담, 그 수당만 지급을 한 상태에서 아이돌보미를, 써. 그러니까 육아노동을 그렇게 밖에 외주를 주는 시기인데, 음, 네.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농무원정부 때 돌봄노동서비스라는 네, 네, 네, 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을여성들을 그렇게 고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된 여성들은 역시 저임금 그다음에 너무 힘든 착취에 가까운 노동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에서 한 계층의 여성이 빠져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밑에 그 계층 여성들이 그대로 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받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성노동문제에 더불어서 의식주, <웃음> 그 주거문제가 있죠? <웃음> 네. 주거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거는 서주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여성을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구조가 결국에는 여성의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 뭐라죠 정책 음. 아니 관행 음. 중에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용을 이, 그렇죠. 하고 있죠. 전세 시스템의 기반은 현금 목돈 시스템이 기반이에요. 전세의 기반은 네. 보증금이 우리 전세 보증금 제도를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 전세가 싸면 1억 5천, 서울에는 1억 5천에서 비싼데 20억, 30억까지 가는데 지금 이거는 현금이 없고 고소득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결국엔 전세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가 뛴다 엄청 ]구나. 비싸죠. 그 이런, 이런 구조 안에서 여성이 젊은 비혼 여성이, 우리 같은 사람이 고소득에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다들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은데, 이런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임대주택 대출 신청 같은 걸 하면, 네. 일, 은행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있느냐, 몇 살이냐, 이런 걸, 이런 규정이 있어서, 네. 이거는 결혼한 사람. 그리고, 어떤 가족이 있는 사람, 부부와 아이, 이런 각 규범적인 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위에 있어서 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음, 결국에 여성은 전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부장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여성은 내 월소득의 어마어마한 네. 부분을 네. 월세로 매번 땅바닥에 버려가면서 생활을 맞아요. 영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가난해라디네. 네. 결혼 안할 거면 그렇죠?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라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집이라는 존재가 되게 내 재산의 엄청 약간 목표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고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전세와 월, 월세 시스템에 이렇게 전전해 가면서 사는 게 되게 불안정하게 느끼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이렇게 내가 뭐라 하죠? 현금, 목돈이 없고 이런, 이런 시스템을 전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걸다내 탓으로 느끼고, 내 또래에도 음. 돈 많이 모아서 집산 사람 있는데 나는 내가 게을러서 그렇게 못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 그냥 아 내가 저번 달에 저거덜 사고 저거덜 사고 좀더 아꼈으면 좀더 좋은 집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맞아.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에게 떠벗기는 그. 원제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당장 네. 내가 지난달에 3, 40만 원 아낀다고 <웃음> 집살수 없는 거. 맞아요. 네. 그거 그, 티클만 티클리적 그거 어떻게 뭐나 후! <웃음> 없어져요. 아, 너무 그러니까요. 귀엽잖아요. 응. 그, <웃음> 금액이. <웃음> 이렇게 귀여운 애가. <웃음> 공이 몇개 없어요. <웃음> 네. <웃음> 어, 너무 귀여워. <웃음> 네. 근데 얘 가지고 어떻게 집에삽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런 그거 좀 맞아요. 불안정한 제도는 국가가 정책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안되고 있고. 빠튼하서 못한.. 어. 이런 얘기 하면안하여아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고튼하하는 거죠. 여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다른 제도에 있어. <웃음> <웃음> 이제 네. 주거 문제만큼 이제 우리가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게 국민연금 제도인데. 네. 국민연금 제도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여성은 많이 누리질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 이유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임의가입자가 18살부터 아9살까지 국민 가운데에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스스로 가입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네. 보통 네. 이게 주부나 학생, 군인 음. 알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2017년 5월 기준으로 3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에요. 근데 34만 명 중에서 40대, 50대의 여성이 25만 명이라는 거죠. 4분의 3이 중년 여성이, 음. 이미 가입자라는 얘기는 결국 불안정,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주기적인 네. 소득이 네. 없다는 거죠? 네.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 네. 굉장히 불안정하고 네. 소득도 들쭉날쭉하고 음. 금방 짤릴 위기에 있고 네. 이런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이런 중년 여성들이 노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네. 이런 임금 격차가 연금 격차로 나타나고 이게 결국에는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늙었을 때 얼마나 빈곤함이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를 해보면 55세에서 79세 정말 노인 인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남성은 연금 수령액이 월마다 69만 원이에요. 네. 근데 여성은 34만 원이요. 근데 음. 이렇게 수령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연금을 많이... 그니까 돈을 벌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영, 월급 안에서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넣어요. 근데 네. 이 돈이 적은 거죠. 아, 월급, 임금이 적으니까. 임금이 적으니까 국민연금에 넣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인들이 받는 이 국민연금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남성은 70만 원에 가까운데 여성은 34만 원. 네. 반도 안? 반도 그 안? 3분의 1이죠. 좀. 아, 삼분의 일이 아니구나. 네, 반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연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매달 150 150만 원 이상 받는 남성 수입자들을 가장 고연금층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1 3 5예요 네. 그리고 이 가장 위에 있는 층이 13.5%라는 건 아래 아래 그꿈 그, 뭐라 해야 되나? 연금 수준, 수준, 소득 수준이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균일하다는 뜻이죠. 아, 네.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보통인데 가장 위에가 13%라는 거는 굉장히. 완만하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여성은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연금액을 받는 인구가 6 4 7예요 음. 그냥 거의 64.7%의 아. 여성들은 거의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국민, 네, 국민연금 제도를 거의 받지 못한다. 국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성은. 그러니까,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임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네. 기본적인 국가 복지 시스템 안에서도 여성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임금과 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성은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부는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음. 이 사람들은 결국 가부장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굴러떨어지기만 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여성의 이름을 달고 하는 게 뭐냐. 복지정책. 우리 이렇게 여성 문제에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할 생각이 없지만 네. 내가 복지로 너네 마음이라도 좀 풀어보겠다 <웃음> 하는 게이 복지정책인데 네. 이 복지정책을 보면 더 어이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도 비운 여성은 없어요. 다 기혼 여성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봉사하는 여성만이 가져갈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복지 정책을 쏟아내는 거에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네. 마스님이 정리를 해오셨어요. 그 문화님이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국가는 여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난하다는 걸 방관하겠다라는 네. 의미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 기혼여성,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구성을 해놔요. 네. 뭐, 출산수당이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무슨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노후로 가면 뭐, 중년 남성을 위해 뭐,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복지정책을 구성을 하는데 이 얘기는 여성들을 교묘하게 결혼과 가부장제 가족의 굴레 속으로 밀어넣겠다. 음, 음. 물론 밀어넣는다고 해도 너희가 늙어서 남성 보호자가 없다면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의미죠. 음. 이런 상황에서 곧 결혼할 기혼 여성을 우리가 미혼 여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미혼 여성과 비혼 여성 가운데도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를. 네. 그렇죠. 예비 기혼자와 서주님이 네. 하셨는데. 네. 네. 까먹었어요, 순간. <웃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 아니, 아니, 못 들었는데. <웃음> 다시, 다시. 곧 결혼할 기혼 여성을 미혼 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네. 이런 미혼 여성과 비혼 여성 가운데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를 녹음 전에 서주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거 오늘 약간 제가 주거 전문가가 된것 같은데요. <웃음> 뭐냐면,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담보대출 어, 상품을 몇 개를 운영을 하는데 어, 말씀드리자면 신용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 오피스텔 구입자금 이런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네. 근데 방금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셋, <웃음> 여섯 개 <개를> 말씀드렸는데 <웃음>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앞에 신혼 네. 이 붙었죠.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에는 되게 혜택을 많이 주고 전반적인 공통점은 세대가 있는 세대주를 기본 어, 대출받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미혼, 비혼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세대가 있는 세대주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뭐, 미혼은 예외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니까 지금, 어,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아예 제외를 시키거나, 비혼이죠? 비혼 네. 단독 세대주는 아예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비혼 단독 세대주인데, 뭐, 형제 자매랑 산다. 이런 경우로 한정시켜 놓거든요. 음. 그리고 또 30세 이상의 비혼 단독 세대주도 대출 대상, 대출을 해주는 주택 기준이 이, 앞에서 말한 신혼 부부 혹은 세대차가 있는 세대주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뭐 대략 5천만 원 정도 더 적게 대출이 나오거든요. 5천이면 엄청 한 5천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혼에 비해서 비혼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불리하다. 이 주거에 관해 주거에 관해서 비혼이 엄청나게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내가 곧 결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들은 어차피 나는 저런 정책 정책 이용할 거니까 그쵸? 나는 그 안정적인 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비혼 여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리고 실제로 결혼 계획이 있으면 돈을 더잘 빌려줘요. 아... 실제로도 그,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할 거다라고 하면 돈을 더잘 빌려주고 비혼에게는 많이 가혹하죠, 제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없죠. 없죠. <웃음> 네. 그 빈곤 문제에서 주거 문제가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아니까 네.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고사할 게 없는.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학자금 대출. <웃음> 학자금 생활비 대출도 있어요. 맞아요. 생활비 대출 1년에 300밖에 안 되잖아요. <웃음> 1년에 300 무슨 말이야? 어쨌든, 어쨌든. 제가 그나마 희망적인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게 네. 희망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비혼 여성을 위한 정책이합시고 하나 내놨는데 여성 임대주택 사업을 했어요. 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음, 전국으로 해서 200채, 네? 200명, 200명을 준다는 거죠. 전국에 <웃음> 전국이요? 네. 청년은 천체, 신혼부부는 삼천체인데 반해서 중년 여성은 200명에게만 복지정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이게 지난, 최근에 봤을 때는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봤는데 이후에 아예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음.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년 여성들은 일하느라 바쁘지, 뉴스를 찾아보지 않으니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계층인데. 참. 근데 또 암담한 이야기를 했는데. <웃음> <웃음> 앞에 희망적이라고 <웃음> 말 걸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희망고문 같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어쨌든. <웃음> 네. 그런데 이제 여성 가족부마저 비혼 여성을 포함하지 않는 게 지금 사태인데. <웃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웃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 해보자면.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계시는 진선미 씨가. 이상한 말을 많이 하세요. <웃음> <웃음>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최근부터 그러는지는. 근데 원래 그랬어요. 그. 제가 뭐 그쵸? 찾아보다가. 그진서미장가 <웃음> 옛날에 무슨 개이 인권 관련한 막그 <웃음> 어. 국회 막 발언 국회 발인가 하튼 논문인가 하튼 그거 한 것도 보고 아 똥내나요 <웃음> 근데 이게 이게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성 가족부라고는 하지만 이게 <웃음> 원래 여성부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오로지 가보장제를 위한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닌가? 네. 이곳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여성가족부는 네.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손을 잡은 남성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웃음> 실제 진선미 장관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웃음> 여성의 성과 재생 재산권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가부장제를 공고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성이란 파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붙처 마저도 비혼 여성은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는 계층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사실상 그러니까. 장관의 스탠스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래서 많이 느껴지죠. 이분이 그 발의하신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에도 이런 이분의 그게 담겨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탠스요? 네. 서주님께서 <웃음> 요즘 그 비혼여성이라면 이걸 입법화해야 한다. 입법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생활동반자법 관련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관련 법들을 한번 그냥 짚기만 하고 넘어가자면 네네. 방금 말씀하신 생활 동반자법은 2 0 1 4 년에 진선미 장관이 의원 시절에 발안했던 법률이에요 네. 근데 이게 법률상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의 생활 서로의 생활에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어, 동반자와 법적인 관계 그러니까 배우자의 준하는 관계를 가지게 하는 법률인데요. 이거는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동반자와의 법적인 관계를 인정한다는 네. 아주 성애적 관계에 기반한 그렇죠. 그런 골족 아닌가. 왜냐하면 이배우자 준하는 대우에 같이 그 소득이 공제되고 임대주택 때 배우자처럼 취급이 되고 대출 때도 부부처럼 취급이 되고 음. 의료행위에서도 그렇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성애적 관계에 기반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언급됐었던 건 파트너 등록법이라고 있는데. 네. 파트너 등록법은 이게 처음에 2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임 네. 프라우스에서 나왔던 제안인데요. 이거는 앞에 거랑 다르게 성별이나 성애적 관계랑 무관하게 친밀함을 바탕으로 파트너로 등록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앞에 생활동반자법이랑 다른 게 뭐냐면 파트너법에는 등록 공동입양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이. 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게이 부부 사이에 입양된다. 맞아요. 이렇게 세, 파트너면 세, 사이에서 아이를 같이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게이 커플 사이에서 입양을 할수 있다, 이런. 근데 결국,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까지도 가부장제에서 원하는 형태를 갖추면 그렇죠.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 속임이죠. 그냥 있죠. 이, 그렇죠. 이 말에 지금 내가 빙달이 핫바지로 보이냐, 지금. <웃음> <웃음> 어,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이두 두, 두 법에 대안하는 걸로 나온 게 네. 의료법 개정을 하자. 네. 최근에 의료법 개정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어 아까 진선미 의원이 발안한 생활동반자법에 네. 대충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 생활동반자에게 환자 사망 또는 의식이 없을 시 의료기록 열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네. 생활동반자법에 이제 의료법 개정 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근데, 어, 제가 찾아온 거는 네. 의료법 제24조 2의 1항에, 네. 어, 환자한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무가 있는데, 의사는? 네. 이 설명을 환자가 의사결정력이 의사 없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성인이면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엄청 대다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의료법 법정 대리인의 범위를 넓히거나, 범위를 넓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정의 얘기가 있었는데. 의료법 개정이 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니까 지금 <웃음> 약간 걔네가 <웃음> 하는 일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웃음> 그, 네, 국회 의원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안까지 마련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할수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지? 어떤 웹툰에 막 이런 하여튼 매체에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거하는 뭐 남자 여자 커플이 동거를 하는데 누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같이 갔는데. 보호자세요? 이러고 서명 수술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호자세요 이러면 아저 남자친구네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네. 아안 돼요 보호자 불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음, 네. 근데 그쵸.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은 안될것 같아요. <웃음> 이걸 개정하려면 이거에 따라 이 앞에 선행돼야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화트중록부 생활동반자법이 통과가 되면 개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활동반자법 그 당시에 진선의원이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 됐잖아요. 네. 사실상 그 비혼여성이 공동체 안에 들어간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해도 이런 식의 법이 네.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는 어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네. 손쓸 수가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이런 거는 정말 가부장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 죽일 거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지금부터라도 조직적으로 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좀더 비운 여성의 술을 불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좀더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한번 공모를 해봐야겠죠. 이게 결국에는 비혼 여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필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네.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혼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유념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음, 말하자면 우리가 비혼 여성으로 사그라 가면서 남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음. 이게 중간 단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비혼 여성, 네. 우리를 기혼 여성이 되기 전 단계로 보는 음, 남성들의 네. 시각이죠. 네.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러한 단계 이 미혼과 기혼의 애매한 사이에그 단계 의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비혼여성으로서 좀더 독점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조금 더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가족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회문화적으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와 비혼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정부는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해왔죠 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전락시켰던 노무현 정부 음. 이때는 이때 밀었던 가족정책이 정상가족 살리기였어요 네. 이때 신자유주의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이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가족이 완전 분열이 되는 시기였었는데 이제 정, 출산장려 정책이라던가 이때 그 원, 투, 쓰리 해서 무슨 출산 장려 문구도 있더라고요. 음, 제가 너무 네. 보자마자 토 나와서 완전히 기억이 다 집어버려서 <웃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런 출산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복지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때 가부장제 가족을 완전히 네. 옹호를 했어요. 보호를 하고 정말 이 가족들의 위치 지위를 격상을 시켰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약간 다른 양상을 띄기 시작을 했어요. 국가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나눠지도록 한 거죠. 그 가족에게 출산 수당이나 양육 수당을 이때부터 지급을 하면서 물론 네세 자녀 혜택이 네. 이때죠. 네. 애를 게... 셋 낳으면 개 떨추 같은 발상이죠. 네, 애를 셋 낳으면 이제 아이를 돈을 주고 양육을 할때 돈을 보태주고 이러면서 따지고 보면 여성들한테 너희가 돌봄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줄게 라고 이야기를,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죠, 국가가. 근데 사실 이 수당도 턱없이 적어요. 네. 이 진짜 코딱지만한 돈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돈을 주면서 이때 육아휴직제도, 이후로 육아휴직제도도 확대가 돼요. 음. 육아휴직제도가 확대가 된다는 뜻은 물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육아휴직 제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성의 노동시장은 점점 더 축소가 될 것이고 남성은 휴직, 휴직을 휴직 쓰지 못하니 여성에게 좀더 돌봄 노동이 떠넘겨지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출산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점점 더 확대가 됐죠. 네. 지금 진짜 최고조가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을 밀고 있죠 요즘에. 그니까 그 출생률이 네. 영, 0명대로 떨어지게 네. 지금이잖아요. 네, 0.9명이죠. 네. 네. 이걸 어떻게든. <웃음> 진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고 네. 문재인이 노무현 친구잖아요. <웃음> 노무현 때 진짜 개빠른 정책들로 너희 가족 아니면 내가 안 밀어줄 거야. 이딴 진짜 빠른 사고를 하다가 이제 진짜 출생률 완전 떨어지니까 이제 후작이 불난 것처럼 지금 온갖 정책을 밀어내고 있는데. <웃음> 달빛기사단 몰려오는 소리 들려요, 지금. <웃음> <웃음> 타닥, 타닥, 타닥. 저 <웃음> 발을 못 닦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쨌든. 대문에게 <웃음> 닦 <웃음>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많죠.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비혼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버. 네버. <웃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자면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인구는 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뜻은 점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돈을 번... 이 국가에서 돈을 벌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력은 떨어지고 점점 더 이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종 출생정책이나 산정출 가족 정책을 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죽여버리고 싶은 네. 계층이 우리일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궁이 있지만 안 낳는다라고 네. 선언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돈을 떠받쳐주는데, 너희 왜안 나? 이러면서 진짜 죽이고 <웃음>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웃음> 그런 정부의 완전히, 진짜 우리는 반정부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존재만으로도 우린 반정부적이고 네. <웃음> 반국가적인 네. 단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약간 사실, 사실 생각해보면 문재인한테 북한 탱크보다 무서운 게 우리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웃음> 사실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모두 나는 김정은 탱크보다 졸라 세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뭉쳐야죠. 뭉쳐서 할 일만 남았는데. 비혼 여성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어야 하고 맞아요. 이들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네. 여론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혼 여성의 얼굴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사실 그 비혼 여성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또 되게 제가 미디어 무새 같이 얘기하는 <웃음> <해야 되는데>. 요 <웃음> 사실 미디어에서 보여 보여 줘야 하는 중년 비혼 여성들이 더 많아야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를 계속 봐야죠. 이미 세네당에서 크고 있는 여자 아이들에게 <웃음> 네. 내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뭐 미디어나 언론에서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여성들은 거의가 기혼이에요. 네. 네. 약간 슈퍼맘 이런 이미지를 네. 밀고 있는데. 최근에 드라마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음. 맞아요. 네. 아, 그거. 사실 저는. 네. 그거는, 그거는 백래시적인 것도 아니고, 백래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 너무 안티페미니즘적인. 그거 습가들이 빨고 있다는 거죠. 어. 여성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웃음> 여성서사가 필요한 것도 많고, 여배우가 <웃음> 많이 나온 드라마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 식의 여성서사는 이미 너무 많았어요. 네. 일일 드라마 보세요. 다 여자들이에요. <웃음> 근데 걔네 뭐예요? <웃음> 어머니죠. <웃음> 아뭐 합니까 시어머니랑 싸우고 남편 바람핀 여자랑 싸우고 근데 그런 서사 우리한테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서사 너무 많아요 스카이캐슬은 우리한테 필요한 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그 얘기를 아 버튼 눌러 누르셨는데 <웃음> 스카이캐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웃음> 퇴짜에 <웃음> 한번 제가 나를 잡고 네 <웃음> <웃음> 사실 그 이영자 씨나 네. 최하정씨 김숙 씨송은희씨 네. 네. 같은 비혼 여성인들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는데, 네. 네. 어좀더 공격적인 모델이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거는 비혼 공동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비혼 문화, 문화? 이런 맞아요. 게 하나가 딱 있었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이런 운동을 할때 주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굳이 뭐 우리가 매일 만나진 않아도 뭔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할수 있고 고민을 할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공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들이 좀더 많아지고 맞아요. 비혼 여성이라면 보통 되게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이미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전시를 하고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하고 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전시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획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우리가 비운 첫 세대로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한 것들이 다 우리 되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웃음> 렇 그렇죠? <웃음> 지난 방송에서 했던 얘기 네, 그대로. 여성혐오랑도 네. 싸워야 하고 입법도 시켜야 되고 정치인도 키워야 되고 <웃음>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비참해질 것이다. 네. 일단 우리. 우리가 비참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네. 다음 비혼 세대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 우리 포건, 포건의 역할. <웃음> 우리가 어, 지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라디오를 해서. <웃음> <웃음> 비혼 여성이. 그럼요, 우리 왜 모두. 그렇게 쳐다보신지 <웃음> <웃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게 <웃음> 한번 쳐다봤어요. <찾아왔어요. 웃음> 어, <좀. 웃음> 아 사실 라디오도 빨리 컴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한. <웃음> 사실 우리 질문 올렸을 때 우리에 대한 질문 단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다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웃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웃음>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너무 중요한 때 방송이 방송을 쉬었다. 네. 네. 너무 힘들 때 방송을 쉬었다. 물론 안 힘들 때는 없었지만 우리는. <웃음> 그래서 아 놓친 이슈들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맞아요. 오늘 오랜만에 라디오 진행하면서 비혼 얘기를. <웃음> 깊게는 못하고 깊게 하려면 십부작해야죠. 네, 꼭 짚어야 되는 문제만 가볍게 짚어봤는데 오늘 네. 방송 소감 어떠셨는지? 음 굉장히 오랜만에 방 녹음을 해서 이게 잘된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음, 청취자분들이 기다려주, 기다려주셨던 만큼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좀더 생산적인 논의. 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논의를 할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비혼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동이나 빈곤에 대해서 잠깐잠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주거 문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거 문제도 하려면 끝이 없기는 하죠. 맞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럼요. 네. 저는, 저도 오늘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이게 물론 피디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했어요, 지금. <웃음> 근데. <웃음>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방송하려고 우리 막 자료 찾고 회의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저는 많이 힘이 났어요. 뭔가 <웃음>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또 트위터로 이렇게 언급해 주실 때마다 <웃음> 다 보거든요. <웃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검색해요. <웃음> 그래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웃음> 잘 준비해서 오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서준 님. 은 서준 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1년 만 아니에요? 거의 1년 만 아니에요? 아, 어, 네. <웃음> 1년 가까이 반이죠. 네. 진짜, 1화 때. 일화 그, 1호 시즌, 시즌, 네. 시즌 1 때. 그때랑 언제죠? 그, 그때. 예수. 네, 종교. 예수 빵. <웃음> 네, 빵 얘기했을 때 나오고, 마지막, 그때 마지막으로 나오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매화 등장할 것 같고요. <웃음> <웃음> 되게 쑥스럽네요. 와서 너구하니까 그, 근데 오늘 녹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우리. 회의하고 자료 찾고 대본 쓰느라 다들 잠도 못 자고. <웃음> <웃음> 생색내는 건가요? 내가 <웃음> 이렇게 아, 밤을 잘 샜지? 봐주세요. 잘 들어라. <웃음> 어, 아, 제가 오늘 <웃음> 활성화 비타민제도 같이 먹거든요 <가져갔거든요? 웃음> 힘내라고. 체력 포션이라고. 되게 <웃음> 네, 아, 네, PPL같이 말씀하시네요. <웃음> 이걸 마시면 하루의 체력을 장, 단시간에 맞아요. 끌어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음날 죽는 거죠. 네. <웃음> 네, 저는 이제 선생이 바빠서 못 와서 네. 너무 아쉬웠는데 네. 오랜만에 와서 녹음하고 분위기 너무 좋고 대본 쓰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웃음> <제가> <웃음>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새로 시작한 포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언제든지 때려주시고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된다는 게 여전한 저의 네. 그 신념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아한게 있는데 우리 방송 주기가 바뀌었잖아요. 아, 네. 음. 우리 저희가 현생 문제도 있고, <웃음> 이런저런 <웃음> 저희가 구구절절로 <웃음> <한번 이렇게 웃음> 한 번, 멍멍문 한번 썼었잖아요. <웃음> <웃음> 좀더 좋은 질의 콘텐츠를 만들자 라는 생각에 음. 방송 주기에 조금, 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방송 송출을 했었는데 그거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네. 음한 2주일에 한 번? 네. 혹은 뭐그 정도로 될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아, 그리고 그 광고 걸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웃음> 데 저희 광고 걸수 없어요. <웃음> 우리 명의를 걸어야 돼서. <웃음> 저희가 음, 현생이 있잖아요. 저희도 물론 광고를 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늘청취자분들께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거대로. 네. 그리고 네. 저희가 그 맨날 시작할 때 하던 게 있었어요. 웅행공 아. 했는데 키포키해서 <웃음> <투끼포키> <웃음> <그게 웃음> 지금 없잖아요. 네. 사실은 컨셉이 아니고 진짜 없어요. <웃음>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웃음>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좋은 뭔가 오프닝 멘트 오프닝 멘트라든가 네. 듣고 싶은. 네네. 음. 네. 근데 너무 막, 어, 어, 어, 조팔 막 이런 거는 <웃음> 빼주세요. 전 <웃음> <천> 시작부터 욕보다는. 분격 <웃음> 라디오. 뭔가 그런 <웃음> 오프닝 멘트 아이디어가 있으신 <웃음>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댓글로, 네, 혹은 DM. DM으로. 오늘도 역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했었고. <웃음>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웃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월 중순에서 말쯤, 우리 설날 이후에 2월 말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